8단 검사 정성대입니다. 대한검도회와 함께하는 어르신검도교실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교재는 대한체육회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미러 걷기를 중심으로 보면 오른발이 앞에 위치하고 왼발은 오른발 뒤꿈치 옆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뒤로 한쪽장 왼쪽으로 한쪽장 왼발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동할 때는 오른발이 나간 만큼 뒷발이 따라가게 됩니다. 앞으로 뒤로 뒤로 갈 때는 뒷발이 먼저 가고 오른발이 따라가는데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때 앞꿈치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들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뒤로 갈 때도 무릎을 굽히거나 또는 앞꿈치를 들고 뒤로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뒤로 들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지법은 오른손의 힘을 빼고 죽도를 빼면 그대로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줍니다. 그리고 탈끝은 상대방의 목을 향하도록 수평보다 조금 높게 들고 가슴은 펴고 어깨 힘을 빼고 턱은 당기고 시선은 상대방의 눈을 향하면 되겠습니다. 중단세는 가장 목표적인 공격과 방어에 능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세이고 상단세와 하단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파지법과 발 운영 그리고 중단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뒤로 동영상을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